저는 사실 귀농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예 아니에요. 천만 원한달 네. 인건비가 아니고 하루. 안녕하세요. 달그닥 tv입니다. 오늘은 여주에 귀농을 하셔가지고, 감자와 고구마 농사를 엄청 크게 농사 짓고 계시는 청년농부님이 계시다고 해서 만나 뵈러 왔는데요.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들어보고 귀농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고고! 귀농하기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네, 대학교를 가졸업하고 네. 직장생활을 잠시 하다가 응. 오게 됐습니다. 여주에. 지금 몇년 되신 거예요? 귀농하신지? 20년 가까이 됐어요. 한 17년, 한 18년? 지금 여기 규모가 어떻게 돼요? 이 밭은 7,000평 네. 지금 농사들 여러 군데 짓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총 규모가 어떻게 되세요? 매년좀 네. 많이 짓때 있고 저기 적게 짓때 있고 뭐 다르긴 한데 네네. 올해는 5만평 정도 감자만 감자만? 네. 고구마도 하시잖아요 고구마는 네. 그것도 뭐 편차가 크긴 한데 네. 2, 3만평? 그러면 평... 감자고구마 해서 한 7, 8만평 예 그렇게 매년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해마다 편차가 크다 했는데 농사를 그러면 임대도 하시는 거예요 농지는 농사진다 그러면 물어보시는 질문들 중에 저희 땅이냐고 없습니다 그 크게 어. 하시는 분들이나 네, 적게 네. 하시는 분들이 네. 자기 땅에 농사 짓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네. 농지 임대는 보통 어디서 부동산. 하세요 <웃음> 부동산 <웃음> 부동산이나 <웃음> 네. 잎, 그 지인분들 소개로 많이 네. 그 밭이 나오거나 거래가 되고 그래요 음. 그러면 농사 짓는 분들한테 는 조금 저렴하게 거래가 돼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저희는 농지은행이라는 건 들어봤거든요. 예. 그래서 농지은행에서 임대를 보통 하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이용을 안 하신 거예요? 네, 예, 그렇게는 음. 이용을 안 하는데 음. 그것도 이제 저는 알고 있지만 음. 그런 과정이 음. 좀 어, 까다롭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네. 어, 충분히 그게 음. 수급이 되니까. 기농 선택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농사일이 좀 일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가족형 농장이기 때문에 빨리. 와서 도와달라 제가 듣기로는 지금 여기 말고 원래 운영하시는 가원창고가 네. 따로 있잖아요 그 창고가 이슈도 있었고 어제 오면 특별히 없으셨나요? 한 2년 전쯤에 네. 어, 고구마가 안에 들어있었는데 네. 이제 불이 나서 음. 전소가 돼가지고 완전히 싹다 군고구마가 그런 큰 불은 뭐 영화에서 저한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음. 못했는데 음. 눈앞에 막 그런 게 펼쳐지니까 음. 좀 망연자실 했죠 불이 탄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음. 근데 음. 다행인 거는 이제 화재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망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네. 보시는 분들 잘 하셔야겠다 혹시나 화재보험 아직 안 드셨으면 화재보험 꼭 드셔야겠어요 기농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막상 와서 농사에 직접 지어보시니까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기농을 하는 것 자체가 응. 사실 젊은 나이에는 쉬운 게 아니죠 흙을 만지는 일 예? 거의 뭐 노동착취에 가까운 노동을 하는 거라 쉬운 게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게 아니고 음. 가업이라고 하다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왔는데 사실 제가 여기 있는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오로지 여기 있었던 것만은 사실 아니에요. 약간의 음. 외도도 있었거든요. <웃음> 네. 도망가셨어요? 도망갔죠. 얼마나? 이거는 아,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20, 30대 네. 여기 있고 싶겠습니까? 아, 그 그렇죠. 네. 새벽에 꼼꼼할 때 일어나서 꼼꼼할 때 집에 들어가고 <웃음> 지금 생각해보면 외도를 왜 했을까 좀 참고 견뎠으면 은 여기 일을 좀더 알았을 텐데 좀 아깝다 얼마나 생각이 하셨어요? 외도를? 한 3, 4년? 고구마 감자들 작물로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주 하면은 옛날부터 고구마가 유명했고 부모님이 완전 구황작물 전문가시거든요? 변농사는뭐 네. 거의 90% 이상 네. 자동화가 돼 있다고 그쵸, 하고 그논농사라 완전히 이제 밭작물하고는 좀 틀리고 네. 여주는 사실 감자보다는 고구마가 많이 음. 어, 특산물화 돼 있는데 감자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 감자를 좀 크게 잘 해보려고 음, 음.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음. 편이에요 지금 그러면 대원팜 유통 판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이제 그 농수산물 시장에 음. 경매로 내보내는 100% 전략 그러면 온라인 판매는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전량 그렇게 했다가 제가 한 2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인터넷 쪽으로 매출을 좀 올려보려고 하고 있고 지금 농사 짓기도 이렇게 바쁘신데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유튜브는 어떻게 운영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 농산물을 이제 사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더 어, 실제 농사짓는 모습을 보시고 어, 농산물을 구매하시면 음. 어떨까 싶은 생각에 장기적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어느 정도를 생각해야 될까요? 그거는 사실 정답은 없잖아요 어떤 작물을 하느냐 음. 또 어느 정도 규모를 하느냐에 따라서 뭐 초기 투자 비용이 달라지겠지만 저는 사실 귀농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웃음> 이유가? 귀농을 한다는 거는 어, 어떻게 보면 은 맨땅에 헤딩을 하는 건데 지금 단연간 노하우가 추측된 저희 뭐 아버지나 저 같은 경우도 음. 이땅 속에 들어있는 작물에 대해서 정확한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외부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게 뭐 매뉴얼대로 몇월 며칠 몇날 심어서 몇, 몇 센치 간격에 또 약은 어떻게 주고 정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감자, 고구마가 농사가 잘 되면 왜잘 됐는지 안 되면 왜안 됐는지를 100% 파악이 안 돼요 귀농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음. 좀 어렵다 음. 퇴직금 좀 많이 두둑히 갖고 음. 오시는 분들도 음. 막상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인건비 들지? 수학철에? 인건비 지금 엄청 많이 올랐죠 그쵸?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음. 한 40에서 50%가 올랐어요 <웃음> 예를 들면 은 인건비가 어 하루에 1,000만 원 들었다 음. 그러면 은 올해는 1,400만 원, 1,5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웃음> 하루에 <웃음> 1,000만 원? 네. 한달 인건비가 아니고 하루 하루 인건비 투값이 50%가 올랐나요? 어 <웃음> 농산물은 응. 50%가 올랐 수도 있고 응. 100%가 올랐 수도 있고 또 50% 떨어질 수도 있고 응. 오... 지금 고구마는 굉장히 싸잖아요. 그쵸. 네, 고구마는 지금 역대 최저 가격을 받고 있어요. 감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약간 파동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응. 가뭄으로 인해서 지금 감자 작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른 상태고. 농사 수익은 잘 나오시는 편이에요?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요 음. 왜냐면 이게 돈이 자꾸 묶이잖아요 그쵸. 예, 창고에 물건이 들어가고 또 빠지고 또그 돈이 다시 다른 작물로 들어가고 음. 고구마 들어가고 감자 들어가고 이렇게 음. 하니까 음. 사실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음. 그래도 어 먹고 사는데 큰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회사 생활도 해보셨잖아요 음. 회사 생활 수익 대비 농사 생활 수익은 차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농사는 음. 거의 투기에 가깝다 이게 고정 수입이 아니고 어느 해좀 음. 고수익이 될 때도 있고 빚질 때도 있고 그래요 어. 고구마는 지금 아마 손해를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도 음. 손해를 좀 봤고 대원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농가하고 직거래로 그 거래를 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데이터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음. 먼저 한 오래전부터 시작하신 분들은 음. 보면은 판매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음. 뭐 구매율도 좀 높은 것 같은데 음. 저도 좀 이제 차곡차곡 음. 데이터를 잘 쌓아서 음. 그런 고객층을 좀 확보를 좀 꾸준히 하면서, 음. 어, 시장 출하는 시장 출하대로 음. 또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 음. 어, 개인 거래도 활성화 시키면서 감자, 고구마 하면 대원팜이 좀 맛있다라는 음. 소리를 듣는 게제 목표입니다. 음. 기촌보다는 기농이 아무래도 더 힘든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농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기농 준비할 때꼭 이거는 알아뒀으면 좋겠다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청년 기농에 대해서 이제 나라에서 뭐 정책 지원도 하고 음. 그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음. 다 어떻게 보면 또 빚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 섣불리 음. 생각하시는 것보다 부모님의 인프라 없이는 음. 기농을 절대 <웃음> 좀 무모합니다. 그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조심해야 될게 있을까요? 으 이게 뭐 농과를 나오고 그런데 이론적으로 배운 농법하고요 음. 이런 현실적으로 오래 지으신 어르신들의 농법하고는 음. 차이가 너무 많거든요 그쵸. 그 이론대로 하기에는 여기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음. 받는 게 사실 더 중요한데 음. 현신적인 조언을 해줄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고 또 어디 학원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기능은 음. <웃음> 어렵다. 생각만 해도 저는 상상이 안 된다. 먼저 일궈 놓으시 유통이라든가 창고 뭐 기계 이런 인프라가 없이는 솔직히 생존하기가 힘들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지금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봐도. 음. 그러면 그런 분들은 농업 기술 센터라든지 먼저 배우시고 어디 가서 뭐 선배 기농인들한테 배우시고 하시더라고요. 대원팜도 지금 혹시나 배우러 오시는 분들 있으시면 가르쳐줄 계획은 있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 게 아무래도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음. 또 고구마를 오래 저장할 수 있는 뭐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실제 제 영상을 보고 음. 멀리 전라도에서 뭐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음. 네이버에 대원팜 검색하시면 감자 판매할 예정이시하니까 들어가 보셨고 감자 필요하신 분들 구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원팜이랑 감자 고구마 농사에 대해서 기농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나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음>